감자, 구급감자, 제육복, 제육호 <웃음> 보. 나. 지. 타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시박 호박, 호이시네요 네. 호박, 호박, 호박, 호박, 호박, 호박, 호박, 호박, 호박, 호박, 호박, 껴서 네. 소리를 안 들리게 하고 전달을 해서 네. 2분 30초 동안 다섯 문제를 맞추면 빙수 아. 오. 음. 근데 만약에 못 맞추면 은 그냥 저희 못 먹고 아, 저희가 먹을게요 아, 아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음아 이거 저희 팀에 또 숨겨진 복병이 있잖아요 누군가요? 그러게요 어, 그, 그, 그, 아뭔가요 뭐, 그, 누군가요? 이거를 이제 2분이 면 마지막으로 몰해야 되지 않나 아 마지막 아니, 우리 열심히 이렇게 네까지 했는데 마지막에 말아 먹는 것보다 거야? 맨 처음부터 아, 말아 먹는 게 낫지 않을 근데 또 <웃음> 마테가 똑똑해 가지고 유추 같은 건 잘하잖아. 아니 가유추야너 저번 편은못 봤어? 아 맞다. <웃음> 마테를 그럼 처음으로 넣는 건같아요맨 처음에 넣는 게 낫죠 마태 그래 맨 처음으로 하자. 마지막으로 그래 할게. 아아니 아니야. 순서는 라운드가 끝나면 네. 한 번씩 바꿀 수 있는 걸로. 네, 오케이, 아 오케이 오케이 준비 시작. 헬리콥터. 헬리콥터. 어어 어. 헬리콥터. 헬리콥터 어? 아. 어? 헬리콥터. 헬리콥터. 헬리콥터. 헬리콥터. o p Helicopter. h e l i c o p t 식상상차상. 아나못까네 이렇게 이거니까. <웃음> 나한테 욕할 게 아니다니까. 어? 오? 암암사암사자? 어? 죽심삼사. 주주이감자. 주주주주입감사사 주입감자가 뭐야 <웃음> 도대체? 주끝. 그래. 어그 아, 그게, 그게 뭐야 패배 패배 아니 나도 아, 언니 뭐야 구속상자. 구급상자 구급상자 어? 아, 나 구입상자라고 했는데 어. 어이 너저죽심삼사아 뭐, 언니도 멋지 너가 들었구나 근데 여기서 너 구급상자가 어려워서 내가 때려 받았어 나는 몰라서 그냥 나안 했어 어. 아 이거 시간이 모자라네요 이게, 어. 이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게이 이분 삼5개다 맞을 수가 없어 안돼요 세개 때려도 <웃음> 아뭐세개는안 안, 안 된다고? <웃음> 오케이 아, 봐주, 네. 봐주면 안 돼요? 저는 진짜 노래 만들 다 끝났어요 네. <웃음> 아, 뒤에 돌이 갑자기 아, 끝이네 아, 아, 아. 150초에 세문제아뭔 개소리야 그게 60초에 세문제예요 유진이가 <웃음> <웃음> 진짜 이렇게 불량 챙겨 간다고? 아, 우리뭘 아, 해야 돼? 우리뭘더 아, 해야 돼 우리가 아 죄송해요 아, 당황스럽네. 우리 <웃음> 서로 협력해요 음. 자 갑니다 시작 모나리자 모나리자 모나리자 모래시계? <웃음> 모나리자 어? 모모나 모아 모, 리 모아이 모아, 모야한 번만 다시 모모나와모나리리자 리 뭐. 모나리자 모, 모모나타리자 못하지사? 모모부나타리자 사? 어. 이게 뭐야? <웃음> 못하지사 보보나나나나나리 나, 나, 나, 나, 나. 보나지 리자 보나지다 자. 모나리자 보나지타가 뭐야? 어, 비슷해, 비슷해 비슷해 비슷해 여자 보 보나지타 보 나지타 <웃음> 보고 싶다. 네, 예, 예. 예.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? 어? 제육볶음 제육볶음 제 내내육 네, 불금 대육 고금 제육볶음. 제육볶음. 제육, <웃음> 제육 생수 복금. 생수 제 육볶음 모집. 제육볶음 생수 모집? 제육 <웃음> 아니 생수 모집해요 여러분. 생어수자 자중 뽀 자중 뽀집 자중 모집. 자중 모집? 확실해? 모집이 자중 모집이야? 아니 생수 모집해요? 생각 안 되잖아 그렇지야 <웃음> 끝! 아니 여러분! 제육볶음 제육볶음 생수 모집을 왜 해요? 생수 아니, 모집 아니에요? 생수를 모집해요 <웃음> 언니 특징 있어 자신이 <웃음> 없잖아 그러면 은 입이 작아져 <웃음> 이 <이제> 그 제육볶음이라고? 제첫 <웃음> 번째 문제가 제육볶음이었어요? 모나리자 모나리자 모나리자 못, 그못 맞췄어요? 아 맞다 아, 못맞구나 아. 게 라스트 샷을 드려요? 아니 어, 순서만 바꿔 봅시다 순서만 바꿔 봅시다 내가 맞 가위가 얼마나 가위, 외로운 가위, 자리인지 아니 가위, 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 가위바위보를 가위 는 거야 개인전이 아, 아니에요 <웃음> 전략을 짜서 어, 전략을 짜서 아나 그럼 내가 첫 번째 할래 내가 구멍인 어? 거 같아 여기서 아니 내가 구멍인 거 같아 아니 근데 항상 여기서 못 맞췄어 요아 그럼 내가 구멍이지 내가 내가 첫 번째 아니 나 모나리 자했어너 모나리 잘 알았어? 아니 나뭐 이상한 거 이상하게 얘기했어 보보보보 그거 맞지? 보 맞지? 배테가 베네타 아니면 보고 싶다였어 네 그러면, 내가 그러면. 첫 번째 하면 안 돼? 첫 번째로 그래. 한번 해보자. 그리고 그래. 잘 알아듣는 사람 거의 있고. 저희 어떡할 수 있어요? 어! <웃음> 헤이만나보네 구루과이 그냥 넘어가 구유와 이? 어 맞아, <웃음> 어, 맞아. 구유와이뭐 아, 어떻게 되겠지 구유, 구유와 이? 되게 비슷해지고 있어 자랑스럽다 주, 주 한국 왈 한국 화이트? 주주왈 <트> 자주국방 땡땡 자주식빵 어? 아, 간, 간다 자주식빵 싸이월드 싸이월드 싸이월드 천천히 말해 싸 싸이월드 싸이월드 시, 땡. 나, 는, 미, 나는 미도 나는 미도 아 창피해 <웃음> <웃음> 나는 미도 나는 미도 사이비도 아, 사이비중 사이비도 <웃음> 사이비중 <웃음> 망했다 오케이 자기 비용 아 따고 이게? 자기 p r 땡. 자 시간 끝. <웃음> 아니 뭐야? 나는 미도. 어. 나는 미도야? 나 사이비 종이라는데. 어 여기서 그렇게 했어. 어 사이비도라고. 아. 두 번째는 사이월드 맞아? 사이월드 아, 맞았죠. 맞아. 아, 음. 아, 사이. 자기 걸씨는 뭐야? 자이버드. 그게 사이월드 아니야? 아. 너에스 틀렸을걸? 아저스 어. 틀렸어. 아니 자기 걸씨. 사이볼드를 못했다고? 아 어, 유진 언니까지 사이볼드를 했을 거야. 이제 두 번째 뒤에 나나. 하고... 아그 저게 틀렸어. 언제 세 번째가요? 절 놀라. 우리 맞서 세번했어 자, <웃음> 자 <웃음> 여러분 아, 이렇게 하시게도 음? 실패했습니다, 여러분. 실패. 아, 아니 이게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. 너무 어려워. 너무 어려워요. 아니 구멍이 거기 있어요. 니요. 아니 오늘 밝큐였다 오늘 검봉이 나쁜 건 아니라는 걸. 아, 그건 아, 맞지. 아, 아, 사실 난가? <웃음> 사실 난가?